여기 없애고 음. 나는 음흠. 천 땡이야. <웃음> 천 땡이야. 뭐지? 땡. 여기 땡에다가 들어간것은 음. 아마 시간 걸려. 음, 10, 음. 15, 15야. 그러면 5분의 보면, 1로 해 그러면 그러면 BX는 5분의 1인 거다 엄마 봐봐 이렇게 풀 거야? 응 맞아? 어? 뭐. 내가 3이라 생각하면 5분의 3 3을 응. x로 바꿔봐 그럼 x를 3이라 생각해 그러면 x는 그럼 지금까지 나온 수들 x 더하기 2 더하기 3 아엑 이분의 거이 엑스를 이분의 삼으로 일단 만드이이다 음. 뭐라고 그는 거야? 풀이 알려줄까? 응. 근데 내가 풀이 까먹었어. 내가 다른 거 해줄게. 응. 봐봐, 잠깐만, 이봐, 있잖아. 우와 <웃음> 붙었어. <웃음> 야, 던지면 안 되지. 알겠어. 그러면. 응. 앞에 앞칠... 아, 이런 건안 되네. 응. 그게 뭐야? 말해봐 응? 일단 힌트 줄게 응 내가 이런 거 한번 해볼게 응이 응. 6. 그러면, 3인데 왜 10, 16이 나온다면? 이거 없애고 일단. 된거야? 그럼 x는 뭐야? x의 값을 구하라는거지 음, 근데 갑자기 10 플러스 14가 나왔네? 아니 여기다가 10을 더하면 이렇게 음, 음. 된다고 음. 10 빼기 2를 해야되니까 10 빼기 2는 8이니까 x의 값은 8이다 <웃음> 10 빼기 2를 해야해? 어 여기서 어, 어. 24가 나오는데 정답은 20이잖아 그러면, 응. 그러면, 여기에서 2를, 2를 빼기 하면 되잖아. 2 e 마이너스. 아, 그렇구나. 2 e 마이너스. 그런 거였어? 어. 오케이. 잘 지워져? 어. 자, 지웠는데 출동! <웃음> 어, 안... 기여운데 똥풀떡 또 어떻게 푸는 건지 알려주세요. 일단 x의 값을 구해야 돼. 먼저. x의 값을 구하는 게 이..여기에.. 그거거든? x의 값을.. 구하라. 근데이게3 더하기 1라 했잖아? 그럼 이게 1 5라쳐 그러면 3.. 그러면 얘가 15라 쳐. 그러면 3더 그러면 3더하기는 2잖아. 그러면 15잖아. 그러면 이렇게 되는거야. 그러면 x의 값은 10이다. 11, 11 11을 11을 두번 곱하면 22잖아. 그럼 전체적으로 이건 구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얘를 바꾸고 2이라고 생각하면 위는 10이야. 동 냉동이 뭐 하고 있어? x의 값을 구하고 있는데. <웃음>